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스톤모드입니다 지금부터 다음 사이트에 스톤모드라고 검색을 했을 때 노출되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단한 푼도 안되고 사이트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이트에 보시면 스톤모드와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로 제작한 저희 스톤 모드 홈페이지 두 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대로 따라서 해보시면 손쉽게 다음에 검색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와우. 그럼 지금부터 다음 사이트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다음 검색 등록이라고 작성을 해보신 뒤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검색 등록이라는 사이트가 보이게 됩니다 해당 다음 검색 등록을 누르시면 다음 검색 등록이라는 사이트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이전에 제작하였던 스톤 헤어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한번 검색 등록하는 방법을 예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색에 저희 스톤 모드 홈페이지의 주소를 작성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약관에 서비스 동의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저희들이 등록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는 방기하는 곳이 노출됩니다. 그럼 여기에 제목란에는 여러분의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 제목, 그리고 여기 품목에는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명들을 정해주시는데요. 뭐그 헤어샵이기 때문에 파마, 헤어스타일, 남자의 헤어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지역란에는 여러분의 헤어샵의 지도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토리란도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품목에 있는 홈페이지 인지를 작성을 해주신 뒤 신청자 정보를 꼭 기입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수정할 때도 신청자 정보를 가지고 손쉽게 여러분의 사이트의 설명이나 대목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마치시게 되면요 거의 하루 정도 기간을 들여서 다음에서 확인한 뒤 해당 신청자 정보 이메일로 여러분의 등록 결과를 메일로 전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진행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돈한 푼도 안 들고 손쉽게 다음에 사이트 등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톤 모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이나 구글, 네이버에 돈한푼안 들고 사이트 등록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